손잡고 시장 가는 날 오늘 밥상에 뭐가 나올까? 고기 반찬도 좋아, 야채 반찬도 좋아. 그러나 오늘은 신시 산물 먹을래? 수협강 서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갈 거야 새우, 보드, 먹고 오겠지 가리비눈어 쑥해 수협강 서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갈 거야. 신고 신싱한 오늘은 해산물로 수협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와요